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체류자격 F256 근로자 4대 보험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F2, F5, F6 등 다양한데 해당 외국인 근로자분들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신고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체류자격을 좀 살펴보면 F2 경우에는 거주비자, F5는 영주비자, F6은 결혼이민비자가 되겠습니다. 위세가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내역확인신고 대상자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연금 가입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월 근로일수가 가입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류 자격 F2, F5, F6 근로자의 4대 보험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